기출문제 5-12번 오늘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니까 제가 밥을 한번 삽니다 예. 라고, 한다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 싶으신지 1번 평화로운 분위기 2번 전쟁같은 분위기 무슨 얘기냐면 조금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악 나오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막꽹가리 치고 상모돌리고 옆에서 막 나팔을 불면서 귀 속에다 대고 뭐드실래요막 소리지르고 이런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시겠어요? 아니 물론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도 싫어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소화가 잘 돼야 되는 분위기잖아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데를 또 가? 어, 갈 수도 있나? 어쨌든 이 분위기가, 이 분위기가 소화는 잘 돼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거죠 자율신경 중에 부교감신경은 평화와 관련이 있잖아요 요거는 교감이죠 예. 호랑이 옆에서 밥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호랑이가 내가 한술을 딱들려고 그러는데 이빨을 들으면서 알! 막 이러면 여러분 소화가 되겠냐고 안되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밥을 먹는게 소화 흡수가 잘 될거다 라는거죠 그쵸 밥을 먹으면 혈당이 상승합니다 그쵸 혈당이 상승한다 라는거예요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상승한 당의 농도를 감지하고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부교감신경은 절전 섬유가 길고 저우 섬유가 짧죠. 췌장을 자극해요.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죠. 췌장을 자극하면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인슐린이 분비돼요. 혈중으로 분비되는 거죠. 왜냐면 호르몬이니까 몸 속에 분비하는 거고 우리 몸의 속은 우리 몸 속은 혈관이니까. 그러면 얘들이 순환을 하죠 혈관을 순환하다가 인슐린의 효과가 나, 나타날 수 있는 기관이죠 효과기 효과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관과 효과기 한자는 다르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무리는 없다라는 거고 인슐린의 효과기가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간과 근육이잖아요 간과 근육 골격근이에요 간과 근육이라는 보따리에 인슐린의 효과를 나타나면 인슐린의 효과가 나타나면 이 혈중에 있는 당이 이쪽으로 이렇게 보따리 속으로 들어간다 섭취한다 간과근육이 섭취한다라는 표현을 실제로 합니다 교과서에서 그러면 지금 필요 없으면 글리코겐으로 합성을 하는 거죠 저축해 두는 거고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면 은 에너지원으로 또쓸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쵸 그렇죠? 필요할 때는 글리코겐 분해해서 또 쓰기도 하지만 지금은 저장하는 거죠 인슐린은 평화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를 부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드는 상황이에요. 아 그런거구나 라는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슐린이 효과기에 작용하지 못한다 즉 저항하는거죠 간과 근육이 인슐린에 저항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거다 그러면 혈당은 높아진 상태로 계속 남아있겠죠 그건 그냥 고인 고혈당증 이라고 하면 되는거고 인슐린도 작용하지 못한채 혈중을 계속 떠돌테니까 고인슐린 혈증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아, 이런걸 제2형 당뇨라고 하는 거죠.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슐린은 분비되니까 인슐린에 의존할 필요도 없어요. 의존한다는 얘기는 주사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외부에서 투입시킨다는 거죠. 그쵸. 그런 거는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제1형 당뇨,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한다. 운동은 전쟁 상태잖아요. 호랑이가 이빨을 막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겠냐고 안 되죠. 이건 부교감신경에 반응하는 호르몬이잖아요. 운동이라는 건 호랑이를 만난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항 또는 회피, 맞짱이냐 도망이냐 이둘 이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상황이니까 운동 시에는 부교감신경과 관련된 호르몬 인슐린 이런 거의 분비는 좀 줄어들 것 줄어들 것이다라는 거고 반대로 그러면 증가하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코티졸, 카테코라민, 글루카곤 이런 거 요거는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지만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죠 요거 꼭 헷갈리시는 분도 있더라고 기출문제니까 알아서 글루 가는 놈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어. 알아서 글루 가는 놈이 글루카곤 알파세포가 인슐린이다 이거는 예. 네. 반복할수록 더 혼돈스러운 경우도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까먹진 않으니까 참고로, 참고로 우리가 이제 혈당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혈당을 만들어야죠. 왜냐면뇌 같은 경우는 당만 에너지원로 쓰니까. 그래서 당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지방을 더 산화시키죠, 그쵸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질 과산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질 과산화. 지질 과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지방을 더 분해해서 얘로 포도당 만들어요, 그쵸 포도당 신합성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산물로 뭐가 만들어져요? 케톤이죠. 이 케톤을 뇌가 사용하는데 뇌는 케톤을 사용하지만 포도당 대신에 다른 기관에서는 다른 세포죠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혈증에 쌓이네 케톤은 산성물질이죠 그래서 케톤 산증이라는 게 발생하더라 라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구토도 하고 뭐 복통도 올수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쵸 아 그리고 또 활성산소도 발생합니다 그럼 막 세포도 파괴하잖아요 아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까지 그러니까 지방 다이어트 탄수화물을 많이 절제한 상태에서 지방을 먹으면서 막 다이어트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